뭐 본다고요? 응. 현재 알면 복합시장에서 복합시장하는게 얘기 무슨 얘기니? 과거 어디까지? 현재까지 영향 미칠 때 쓰는 게 이거다. 그래서 용법은 다섯 가지, 네 가지 얘기했지. 자, 완료용법. 어떻게 판단을 했어 어머, 해, 왔다. 경험적 용법. 그 다음으로 많아. 뭐만 한 적이 있다, 어만한 일이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뭐예요? 완료용법에요 했다! 이러데요그지그 다음에, 네 가지 용법. 결과용법, 결과용법, 결과, 결과를 나타낸다는 얘기야. 그래서 해석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일단 결과용법이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해석이 나온다. 뭐, 뭐, 해버렸다. 자, 해석. 해석으로 승화 안시키면 우리가 문법 공부하는 이유로 목적이나 정당성이 부여, 부여될 수가 없어. 결과. 이렇게 결과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보통 어떻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 나오지. 봐봐. 해프프로스 뭐가 나와요? 로스트 같은 나라 또는 런뭐 이런 나라 프트 이런 나라도 나오수있고요 떠나라 가버리다, 잃어버리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요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일반적으로 무슨 얘기 했냐면 그는 그치 카메라를 잃어버렸어요 히히 어, 아, 헤드로스트 이 의미가 뭐냐는 얘기예요 자신의 카메라를 잃어버렸어요 카메라 라고 쓰고 좀더 길게 써볼까요? 어, 뭐 했던? He's 즈 h e 그의 아빠가 뭐 했던? 사주셨던 헤드보트. 뭐, 누구에게? 그에게 힘. 자, 이거 간접 목적으로, 직접 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없어. 빠졌네. 어딜 봤니? 카메라로 나간가요? 카메라 들어오면? 직접 되잖아요. 아빠가 그에게 그 카메라를 사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절에 수식을 받아가면서 결국은 이걸 꾸며주는 거고 여기가 왜 이렇게 나왔느냐. 차이점 안아들어 그랬지? 로스트 나왔으면 잃어버렸다? 지금? 지금? 찾지. 지금? 지금? 지금?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모르지. 이거는 0퍼 뭐야? 잃어버렸다. 지금 또못 찾았다. 못 찾았다. 이런 차이죠. 있 왜? 그 이유는 근거 있잖아요. 있 있잖아.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 현재까지도. 이건 관계된 거죠이요 꾸미주잖아 그냥. 집에다 그냥 영접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리고 특수한 용법이 또 있다. 뭐니? 이거 잘봐 주어 나오고 얘가 살아. 주어 뭐가 나올 것인 를잘 봐야 돼요. 주어 나오고 주어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나올지 잘 봐. 해구나 해도 나오고. gone. 투. 그다음에 얘들 이거 봐. 뭐가 나와? 장소가 나오면 장소가 나오면 해사가 어떻게 될까요그 주어가 장소에 나와야 어는 그렇지. 어디 어디에 가고 지금 여기 없다는 라 뜻이 되는 거야. 어디 어디에 가버렸다잖아. 그래서 이런 의미를 지는거말요 음. 어디 어디에 가버지금 여기 없다 야. 잘 들어. 그러면 여기 예문 잘 봐요. 잘 봐요. 어? 나는 뉴욕 가고 지금 여기 없다. 해볼게요. I have gone to 어디 뉴욕 MI. 맞아? 틀려요아닌문장의틀립문장에요 틀려요. 틀려요. 네. 왜 틀려요? 틀리는 이유를 빨리 설명해요. 아, 아 내가. 나는 뉴욕 가고 있고 지금 여기 없다. 왜? 왜? 그렇지. 지금,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데 내가 뉴욕 가고 지금 여기 없다는 건 군신 사과요? 군신 사과요? 어? 몸은 뉴욕에 있고 영어는 여기 있는 거야? 아니죠 그래서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이게 결과적용법으로 나올 때, 헤드건트나 해드건트 다음에 장수병사나와서 어디 가고 조금 여고 가니까 1인칭과 2인칭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3인칭만 주어로 나올 수 있다. 포로 음. 3인칭만 주어로 쓸수 없어. 쓸 쓸수 있다. X, X. 근데 1, 인칭은 절대 쓸수 없어. 음. 우리 과거에 적용다 자, 참고로, 참고로 얘들아. 이거는 머니읽으 음. 이거는 머니읽으 다시 쳐볼게요. 뉴욕이라고 써볼까요? 뉴욕 이거는 뭐겠니? 경험적 그렇지 이건 경험. 오 뉴욕 가본 적 있어? 요 뉴욕 가본 적 있다. 어디 어디에 가본 적 있다. 또는 어디 어디에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거는 성인 친구 쓸 필요가 없죠, 그죠? 어. 딱온 거잖아요. 가보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인칭2인칭3인칭 아무나 다나와도 상관없어요, 이건. 해부는 경험적 방거이긴 한데. 누가가 달라. 해부윈터, 해부, 해. 어, 해부윈터. 맞다 에버는 에버 이런 거안 쳤잖아, 지금. 뭐가? 에버맨트. 해부윈터? 에버, 에버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경험이니까. 에버가 들어가는 거잘볼 거야. 에버는 보통 의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잡아요. 에유. ever, have you, ever, 자, ever 얘기가 나왔으니까, have you ever, uh, seen? 어, seen, seen, seen, 어. seen, heard, face, 이렇게 물었어요. 요거는 또 해석도 정해져 있어요. 해. 해그, 에버, 피피하면 이거 피피인데 이거해석시켜니까 뭐뭐 피피한 적 있니? 이렇게 해석시켜볼까? 피피한 적 있니? 해봐. 그녀의 얼굴을 본적 있니? 라고 해석시켜봐. 어, 100%야. 에버가 나왔던 때왜 뭐라고 했어? 아까? 경험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 아 그녀의 얼굴을 본적 있니? 뭐만 적리니 해그, 에버, 피피하 거는 뭐라고? 피피한 적 있니? 그지? 여기다가 응용하면 되잖아. 씨임 되시는 거딴고 나와서 쳐먹아뭐 경험하다니 뭐 그지? 어떤 경험한 적이 있니? 익스피리언스나마. 만약에 만나다 할때너 만난 적이 있니? 하면 멘트 써주면 되잖아 그지? 피피한 적이 있니? 라고 결과적으로 경계하고